인간관계의 다섯 가지 법칙 첫 번째, 노크의 법칙, 법칙, 법칙, 법칙 마음의 문을 열려면 먼저 노크하라 그리고 나에 대해 알려주어라. 내가 먼저 솔직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두 번째, 거울의 법칙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웃어야만 거울 속의 내가 웃듯이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웃어야 한다.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법칙이다. 세 번째, 상호성의 법칙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으면 먼저 호감을 가져야 한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좋은 감정을 갖고 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로맨스의 법칙 내가 하면 로맨스여,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으면 이런 이중잣대를 버리고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라. 다섯 번째, 집신의 법칙 집신에도 짝이 있듯이 사람마다 맞는 짝이 있기 마련이다. 싫은 사람과 억지로 친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인간관계가 많다 보면 악연이 생기기 쉽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 하지 말고 나와 통하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연을 구하고 악연을 피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편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핵심 비결이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입장, 상황, 감정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공감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인간관계는 공감의 법칙이다.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먼저 웃어라. 나에 대해 알려라 그리고 호감을 갖고 대하라 그리고 어쩔 수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라 억지로 사귀지 말고 통하는 사람을 찾아라 함께 있을 땐 즐겁고 편안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싶으면 노크를 하라,